오늘 2주차 되는 날이에요. 오늘 이마에 있는 실밥도 풀고 코에 코털처럼 달랑달랑 거리던 실밥도 다 빼고 이제 붓기도 많이 빠지고 3주차 때면더 많이 빠지겠지? 선생님들도 너무 다들 너무 친절하시고 실밥 뽑기 전에 오는 길에 실버버섯 때 아플까봐 엄청 걱정했는데, 진짜 한나도 안 아팠어요. 1도. 안 아프게 해주셔. 너무 좋아. 아무튼 여러분들, 3주차 때또 뵐게요.